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엘소드 플립서버를 하기 위해서는 총 첫번째부터 네가지 절차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첫번째 알집이나 반디집 이둘 중에 한 개라도 있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두개다 없으시면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VPN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릴 VPN은 윈드, 스크라이브 그리고 두번째 터널 베어 이두 개를 추천드리고 아니 셋 중에 두 개라도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그세 번째 프리 서버 홈페이지 방문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거 VPN을 켜주시고요 반드시 VPN을 켜주셔야지 홈페이지가 들어가집니다 계정 생성을 로그인하고 다운로드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거는 패스 할게요 이제 이 과정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다운로드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디스코드도 있긴 한데 디스코드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폴더를 따라 만들어서 실행 폴더 클릭.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무시해 주시고 실행 여기서 넥스트 자, 여기서 방금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들어가 준 다음에 컨트롤 C 드래그해서 컨트롤 V 그리고 엘리오스 리프트 이걸 누르기 전에 VPN을 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VPN을 끈 상태고요.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를 다 받았다. 나는 모두 다 끝났다 여기 홈페이지에 계정을 생성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스타트 게임 누르시면 됩니다 대신 스타트 게임 누르기 전에 vpn 항상 켜 두고 끄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을 생성했던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게임 누르기 전에 VPN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활성화 없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IP가 바뀐 걸 확인하고 <웃음> 스타트 게임 이게 사라지면은 사라졌죠? 바로 끄세요. 이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